자, 거북이 배치는 일단 물 마테리얼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거북이 다 선택해서 하이드 해주시고요. 자, 이제 마테리얼을 지정해 줄 것인데, 자, 마테리얼을 먼저 색을 입히기 전에 Z를 눌러서 이 밑에 마테리얼 프리뷰로 바꿔줍니다. 자, 이 마테리얼 프리뷰 상태가 되어야 색을 지정했을 때 얘네들이 그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. 자, 이 프로퍼티 창에서 밑에 원모양을 누르면 이게 마테리얼 창인데 여기서 n 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에 새로운 마테리얼이 추가되는데 자, 이름을 지정해주겠습니다. 자, 이 물체의 이름으로 지정해줘도 되고 자기가 바꿀 색깔 이름을 지정해줘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바꾸면 색깔이 바뀝니다. HSB가 S는 채도고요, V는 이 밝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색을 잡아주시고 채도를 조절한 다음에 밝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균열 부분은 좀 다른 색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자,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그냥 슬롯을 하나 추가해 준 다음에 마테리얼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. 자, 그래서 이름도 바꿔 주고요. 자,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서 자기가 그 적용할 부분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. 자, 이선택한 상태에서 이 크랙 마테리얼을 이렇게 어싸인을 누르면 그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. 색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런식으로 전부 다 색깔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, 근데, 똑같은 마테리얼 지정하고 싶으면, 이 n 가 아니라 왼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만든 마테리얼이 있습니다. 자기가 원한 마테리얼을 이렇게 눌러주면, 똑같은 마테리얼이 적용이 됩니다. 자 지금 이거 하나만 적용했는데, 이세 개가 바뀐 이유는 지금 링크된 오브젝트라서 전부 다 똑같은 마테리얼이 적용된 것입니다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된 오브젝트여서 이렇게 링크된 것만 따로 되는데 먼저 이렇게 색을 지정해주신 후자이 다른 폴도 이렇게 시프트 클릭으로 선택해 준 다음에 Ctrl L 누르시면 메이크 링크가 뜨는데 여기서 마테리얼을 눌러줍니다 자 순서가 틀렸네요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L 누르면 여기 마테리얼이 있는데 그걸 눌러주면 끝에 선택된 마테리얼을 이렇게 공유 받게 됩니다. 자 이런식으로 해서 어느정도 다 됐는데요 그 다음에 유리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 먼저 똑같이 만들어 주신 후러프니스 값하고 이 트랜스미션 값을 만져, 만져 줄 것인데 러프니스값 같은 경우 거칠기 입니다 올라갈수록 거칠어지고 낮아질수록 미끄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. 그래서 러프니스를 많이 낮춰주시고,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 투과율이라고 보면 되는데 투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트랜스미션을 올리면 왼 배경이 하나 보이는데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쪽 세팅해 보시면 이 배경이 지정되어 있는데, 이걸 바꿔 보시면 이렇게 배경도 바뀌고 지금 이 섀도우 느낌도 많이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. 일단 적당히 이 배경으로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. 이 위에 렌더 프로퍼티스에 오시면 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켜주고 리플렉션도 켜줍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물을 RTH로 다시 불러와서 자물 같은 경우 일단, 미러 마테리얼 불러오시고요. 다음, 복사 붙여넣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재활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보면 각진 물 상태인데,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클릭한 다음에, 페이드 스무스를 불러줍니다. 그러면 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렌더 엔진으로는 사실 그냥 미리보기 상태 같은거라 지금 다른 것을 알아보기가 힘든데 일단은 거북이 마테리얼을 마저 준 다음에 엔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네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테리얼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. 자 완료하기 전에 거북이 배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 좀 작게 해주고요. 자이 로테이트 할때 서로 다르게 된걸볼수 있는데 이 위에 인디비주얼을 미디엄 포인트로 다시 바꿔줍니다.